둘셋 크래커커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. 다가오는 여름 세상 편안하고 확실한 여름 휴가계 에뭐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?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! 뭐 오는 7월 2 0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는 메이콘 스테이지 드리밍 대망의 첫 무대 에 저희 사이퍼가 소개했습니다. 그런데 메이콘 스테이지 드리밍은 어떤 무대인가요? 어, 아 그건 못 들었구나. 맥컨세이즈 드리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공연에 새바람을 일으킬 방구석 1열 신개념 언택트 공연이라고 그럼 여러분들께 티켓 구매 방법 빨리 알려드려야겠네 국내 팬분들은 와리지에서만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고 해외 글로벌 팬분들은 빵야TV 그리고 YES24에서 글로벌 티켓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또한 티켓 구매 시 옵션 설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퍼 여러분들의 원픽 신인 아이돌로 선택해주세요 내 스타일 꿈의 모델 오네오 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켜주세요 2021년 7월 22일 29일 한국시간 9시 빠야TV에서 메이컨 스테이지 드리밍을 보면서 방구석 랜선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뻔관뽀